제 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 입니다 오늘 마실 음료수는 아침 햇살과 밀키스를 마셔볼건데요 구독자분들의 댓글 특수로 마셔야 할게 완전 많아져서 하루하루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은 남코치TV님께서 요청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세계 최초로 쌀을 사용한 곡물 음료로 특허를 내서 대한민국 음료 시장에 음료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쌀 음료가 불리고 쌀뜨림과 식용을 섞어서 만든 듯한 부수하고 달달한 맛의 음료 아침 에산인데요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맛이 적고 물처럼 넘기기가 쉬워서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료수인데요 덕분에 경문안을 갈때 자주 사 가지고 가는 음료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맛이 밋밋해서 싫어하는 완전 싫어해요 특히 쌀뜨물 냄새 같은 비린내에 민감한 사람은 마시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려는 음료수라고 하는데요 터키 요리 중 슈틀라치, 무할레비 이두 개가 이것에서 단맛이 강화된 것과 비슷한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쌀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2013년 5월에는 아침 햇살 흥미가 출시됐다고 하지만 파는 곳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이다랑 섞어 마시면 막걸리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밀키스랑 섞어도 막걸리 맛이 나는지 원샷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색다른 맛이 탄생한 것 같아요 정말로요 오늘 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2점이에요. 색다른 맛이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은 맛이었어요. 쌀 음료에 탄산을 섞은 느낌이라 단맛에 단맛을 더한 느낌이었어요. 맛있면서 정말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첫